고구마랑 김치랑 먹는 거 어디서 봤어? 보로. 로 보로로? 보로로에서 뽀로로? 그런 게 나와? 에, <웃음> 요리. 그거 요리. 아, 안 돼. 언니 거야. 안 돼요. 이거 언니까. 패시. 무슨 거야, 패시. 그거 보로. 어! 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왜? 있잖아, 나. 그림 그린데방해 돼? 응데렐라는 해봐 신데렐라는? 데렐라는 해봐 아니 나못뭐까 저희가 신대님, 어, 려 너, 너, 야이지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있다고 하지 않았어맛 너, 죠 너, <웃음> 이제 안올 거예요? 응. 스크래바 하나밖에 없어. 장태리 그럴 거예요? 안 그럴 거예요? 말해봐. 뭐라고? 아버될 거야. 그러면 안 돼. 알았지? 혼쭐이 나요? 네. 너무 힘들고. 맞아. 혼나야 돼. 어, 갔네. <웃음> 김치랑 고구마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어 엄마는 맛있지 먹어봐 아, 먹어봐 맛있대 언니가 하나 먹을까? 어 언니가 먹으러 갈까? 테리가 먹어봐 한니에다 엄마 응. 내가 <웃음> 그거 내가 그지도 않고 아니 누가 먹어 맛있지 아삭아삭 가잖아 안 맵잖아. 곧 아, 아까 먹었던 게 매운 거였나 보다. 어. 매운 거없지 응. 김치 먹어봐, 김치. 대리. 그래요. 음, 음. 맛있지. 응. 음. 대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. 장미꽃 같아. 장미꽃? 아, <웃음> <웃음> 장미꽃냄새나? <웃음> 엄마 장미꽃줘서 고마워. <웃음> 엄마! <웃음> 이거 엄마 우리끼리만 김치 먹자. 그래? 패 장난인 거야 그냥. 응. 뭐? 패도 어차피 김치 너무 싫어해. 응 맞아. 해리는 엄청 좋아하잖아. 어른이라서. 어른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 어른인 척하는 줄 알았지. 어른 아니야. <웃음> 어차피 설탕 덩어리도 왔잖아. 응 설탕 있는 거 아니니까. 엄마, 엄마. 엄마 엄마. 그러면, 따라해. 응. 그래서, 나도 우리 맛을 이렇게 맡길 수 있어. 응. 그래서, 이제 쏙쏙 먹으면, 응. 우리 몸들의 비타민이 여러 가지 되게 와. 응. 그래서, 우리 몸이 건강해진 거야. 응. 그래서, 튼튼해지고, 몸도 좋아져. 응. 뭐내 말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? 응? <웃음> 얘리 이거 아님 김치 먹자 응 먹어 테리도 먹어 엄마, 엄마도 같이 먹자 테리 어차피 어제 잘못 먹어 먹고 있어 아까 테리가 줬어 먹었어 왜 짤어봐 <웃음> 우리 기, 김.. 어? 우리 고구마 벌써 다 먹었네 어 진짜 우리 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먹었네 아.. 조카요아 응? <웃음> 시큼해 이겼다. 어. 엄마 이겼다. 어, 알았어. 어다 저게. 저저 <웃음> 저거냐? 먹어 봐. 아니, 안 먹어야지. 요자야. 어? 딸기랑 같이 먹어야지. 맛있어? 엄마 나나 나. 나이 시험생겼어? 어..맞아 <웃음> 시험생겼어 <웃음> 얘 무슨..무슨 무슨 맛 같아? 블루베리면블루베리면 달콤할 것 같아? 먹어볼까? 테리도 먹어볼래? 이거 먹어볼래? 1 두... 먹어봐 안친데 어? 시다고 안했는데 어떻게 알았 <웃음> 한입에 다 넣어봐 앙 하고 넣어봐 한입에 다 넣어 다위바위 봐. 다위바 시다고 안했는데 이거 달콤한 맛이야? 1맛 아닌데? 엄마, 테디 올라고 해야 돼. 딱 보고 테디 보이면 일딱있라 응. 아, <웃음> 내, 내 언니 안고 싶어? 언니 안 오? 언니 안 오? <웃음> 이거. <웃음> 너무 예쁘네. <웃음> 뭐야, 헤리테리 어디 갔어? 헤리테리 어디 갔어?